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오늘은 잠실주공 24억이 12억 되면 아무도 안산다 다시 30억 되면 앞다퉈 산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무형자산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다 감을 잡으셨을 텐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꾸준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뭐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형자산 공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내용인가 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잠실 주공이 24억이 12억 되면 아 12억까지는 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절반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50%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략 한 30% 내지 35%까지는 최고점에서 그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 과거 역사에그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든가 지금 경제 그 여건에.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 30%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도 안 삽니다. 부동, 부동산 중개소는 그냥 거의 뭐 임대차 정도나 이 계약이 있지. 거의 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경매가 주변에 뭐 나와 있는 게 어느 단지든지 뭐 말할 수 없이 달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뭐 망한 사람 뭐그집사 가지고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집사면다 망한다 이렇게 그 인식이 돼 가지고 아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게 사실 또한번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뭐 5 년, 7 년, 한1 0 년까지도 이렇게 그 홀딩돼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롱타임 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하락세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면서 한7년 내지 이렇게 십년 가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안 사고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에 사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런. 그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사질 않죠 그래서 사실상 그 누구나 그 아는 내용이지만은 값쌀때값쌀때 사서 뭐 비쌀 때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홀딩하면 수억 원 이상 수억 원 이상 이렇게 그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럼 밀짚모자는 뭐 겨울에 사라 뭐 워런 버핏이 그 했던 얘기지만은 공포에 사서 뭐 환희에 그 매도하라. 이런 주식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뭐 누구든지 다 들어본 내용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든 실물 자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금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뭐, 실물 자산들은 똑같은 무한반복의 원리를 갖고 있죠. 뭐, 오버슈팅도 있고, 또 언더슈팅도 있고, 그, 이, 통화량 팽창에 의해서, 응? 어? 86년도에 이 43조가 지금 이제 4천조 가깝게 이렇게 팽창했잖아요. 화폐가. 100배 정도. 100배 정도 화폐가 가, 이 가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화폐가 늘어나니까, 식물 자산의 그, 가격도 그렇게 오르는 거죠. 가격도. 어? 짜장면 가격이 뭐, 어? 100원 하던 것이 뭐 6,000원, 7,000원 하듯이 이렇게 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인프레이션이 되는데 모든 이, 이 낮은 가격에서 사서 이렇게 홀딩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은 가격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인간 본능이 손실 공포, 공포에, 공포감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리고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좀더더 더 버티다 보면 은 완전히 다그 바닥날 것 같으니까 참다 참다 견디다 견디다 그 바닥에 가서 이제 던지는, 그것이 이제 인간 본능이고 또 활, 오르는, 매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그, 오르면 그렇게 매도해야 되는데, 그냥 낮은 가격에 던지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은 가격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음, 잠실 24억짜리가 30억 되면, 그때는 막 살려고, 부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박적박적 하잖아요. 그냥 매수하려고. 집도 안 보고 산다든가, 막, 경쟁이 다 터가지고, 이번에 못 사면 영원히 못살것 같은, 아주 뭐, 무한히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은 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않는다는 둥, 응? 음? IMF하고 뭐, 금융위기 때, 뭐, 두 번, 떨 약간 떨어진 적 밖에 없다는 둥, 절대 떨어지지 않는 둥. 물론, 이제,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제, 우상향 하는 거죠. 당연히 우상향 하지만, 그, 오버슈팅 구간도 있고, 언더슈팅 구간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롱, 롱타임으로, 7년 내지 10년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그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 본능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은, 던지고, 던져서 그거 헤어나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면은, 계속 오르면, 그거를 못살것 같고, 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또, 그 계속 오버슈팅 구간으로 있나요? 또 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이 버티다 버티다 3년, 4년 버티다가 도무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경매로도 뭐 많이 나가고 실제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그 인간이 그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손실에 따른 공포함이 있고 이것이 자산이 막 오를 때는 환희에 차서 이게 기분이 아주 릴렉스해지는 거죠. 환희에 차가지고 계속 이렇게 늘리고 싶고 돈도 좀 어서 빌려가지고 사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영끌 그런 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부동산 이게 거래량을 보면은 이 하강 시점에는 하강 시점에는 거의 그 매수 세력이 없고 상승 기조에서 거의 끝물이 올랐을 때는 아주 상당한 거래량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나도 대부분이 다 많은 꼭대 꼭지점에서 산다는 거죠. 이 내려가 있는 바닥에서는 안 사고. 근데 사실은 꼭지와 바닥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전환될,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바닥, 정확한 꼭지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격언에 무릎에서, 서 어,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듯이 어느 정도, 한 35% 정도 하락됐다, 하면뭐 상당한 5억 내지 7억 이렇게 하락됐을 때, 그냥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확보해서 자기가 그, 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상당히 올라서, 잠실로 비교했지만, 잠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 모든 걸,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죠. 아파트라는 것이 뭐, 땅을, 부동산이라는 게 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건물이라는 거는 그, 공사비하고 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응? 시골에 있는 30평 아파트 좀 지난 거는 뭐 1억도 안 1억도 안 가요. 보면은 1억도 안 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뭐 뭐 서울에 30몇평 되는 것이 뭔지 뭐 제한 25억, 30억 이렇게 가도 그 건물 가격은 어디나 거기나 똑같은 거고 땅 가격이 이제 차이 나는 거죠. 땅. 그것이 이렇게 그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실무 자산 가치가 오버 슈팅되기도 하고 이제 언더 슈팅하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그 전혀 어떤 그 감을 안 잡고 엄청난 그 손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손실을 안 보고 좀 저점에서 사게 되면 상당한 그 수억에 대한 그 이득을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쭉 홀딩 하더라도, 그래, 주택 자체를 가지고 그 투기를 한다는 자체도 그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워낙 주택에 대해서는 이, 이 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80% 70%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뭘 남아요 남기는 아무도 것 남는 것도 없고 그 저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일가구 일 주택 가지고 자기가 그 바닥인지 꼭지점인지 그걸 정확히 해서 응? 팔고 전세로가 살다가 또뭐 응? 매수하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제뭐 그냥 하고 싶어서 언뜻 생각이 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뭐 오를 때에는 뭐 자칭 전문가라는 그들이 어 나와 가지고 뭐 계속 오른다 뭐뭐 뭐 하고 또 일부 쪽에서는 뭐 내린다 하고 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논리에 부합되게 맞는 이론들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상승은 상승에 대한 그 이론 이게 본인이 각그 청취자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맞는 내용이고 이쪽 하락 쪽 주장하는 맞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상승 도 영원한 하락도 없는 거죠 어느 터닝포인트가 되게 되면 바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터닝포인트 가 오게 되면 또 상승 기조가 있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리니어로 가야 되는 것이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언더슈팅 하기도 하고, 어? 이게 내려, 폭, 리니어보다 내려가는 쪽도 있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쪽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언더슈팅 교간에 자산들을, 필요한 자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다. 항상 이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에 여기 끝까지 뭐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런 그~ 기본적인 저기를 몸에 완전히 그 마인드에 심어놓고 에~ 투자에 임한다면 물론 이제 처음이야 젊은 사람들에게 처음에 보면 다 무주택이죠. 누구든지 무주택이지만 은 계속 이렇게 인컴이 늘다 보면 이제 1주택이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여유적으로 하나다 보면 또 2주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상가도 사게 되는 것이고 또뭐 건물도 이렇게 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충축하다 보면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것이 그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가 따라서 이게 자산이 늘어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자산은 그 리얼머니 그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연 13% 정도씩 지난 40년 인플레이션 대응 곳을 보면 그 13% 통화량 증가가 13%씩 증가되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대출 이자라든가 또는 예금 이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현금 자산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알기엔 모르게 전부 다그 손해를 보게 된 것이고, 실물 자산을 중심적으로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이 자금들이 실물 자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 그러니까 국가는 그 상당히 그 통화량 증가에 따른 그 발행을 하니까 돈을 계속 발행을 하니까 그 상당한 그이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것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인컴하는 거죠. 그걸로 뭐정 정치를 하는 것이고 세금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적정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에 그 성장을 위해서도 좋고 또 자칫하다가 보면 이제 뭐 디프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플레션이 너무 심화가 되면 그 베네수엘라 짝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정부에서 그 주시를 하고 미 연준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어 금리를 올려서 어 빅스텝도 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뭐 더블 빅스텝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급, 급격히 해서라도 응? 연착륙을 그냥 그 무시하고 경착륙이 오더라도 그기를 막아야 되겠다. 인프레션을 막아야 되겠다 가지고 막 급수태로 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더블 빅스텝까지 지금 얘기가 연말엔 지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우려를 갖고 있, 있고 상당히 지금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죠 자 그~ 제가 당초에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기에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예용은 잠실 아파트는 하나의 그 예로 든 것이고 전체적인 그~ 아파트로 봤을 때 잠실 24억짜리가 30억 되면 참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너도 나도 살려고 이렇게 몰려들고 그것이 12억 되면 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돼서 한번 그 그것이 인간 본능이고 현실이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어서 어, 영상을, 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